요 이야기꾼입니다. 어 이렇게 신문지 둘러서 비닐에 해서 잘 포장 온 거를 다 일일이 벗긴 다음에 신문지 이런 거다 벗기고, 음 그다음에 오물 좀을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어 소독약 탄 틀렸습니다. 음, 어 이것을 소독약 탄 물에 다 넣어서 하나 하나 다 분리해서 보면 이 엔젤스킨이 네개 담아져 있네요. 그 사이에 하나, 부러뜨려 먹었구요. 예, 네, 한 입. 그래서, 분갈이를 합니다. 그러면, 분갈이는, 이렇게, 어, 세척 마삭도를 넣구요. 어, 저는, 원예상토 3대, 그, 컬라이트 1로 섞어요. 컬라이트는 2호로 하고요 음, 어, 원예상토는, 매번 얘기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거라서, 좀, 그래도, 안심이 될것 같아서요. 물론, 다른 것도 잘 하시겠죠, 많은. 음, 그래서 얘를 뿌리고요. 그 뿌리가 닿기 전에 어~ 죄송합니다. 슈스를 하려고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어, 원해서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넣고요. 다시 얘를 뿌리고 음~ 수독어 있는 거에서 골라서 음~ 뿌리를 약간 정리하고요. 음. 매번 자라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하지 않도록 가위에 소독을 하고요. 언제나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단한 번의 실수로 얘들은 죽게 되니까요. 그리고 병 걸리고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하긴 하고 죄송합니다. 뿌리를 자르겠습니다. 뿌리를 잘라서 음. 스킨을, 스킨답서스를 잘 배치를 한 다음에 다시 흙을 덮어요. 어. 아까까안 찍혔네. 개피가루를 넣었어요. 여기, 여기 보이죠? 이런 거 개피가루 넣었거든요. 개피가루 넣고 다시 이렇게 덮어요. 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영양제를 조금 더 넣습니다. 음, 영양제를 조금 더 이렇게 넣어요. 작은 거. 이렇게, 음, 보이시나? 이렇게 넣습니다. 그, 개피가루 넣고, 아까 넣었으니까, 걔는 생략, 이한 다음에, 어, 탁탁 털어도 내려가긴 하겠지만요. 저는 그냥, 어, 거의 높이에 둬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적당하게 되는 거는, 어, 이게 물의 힘에 의해서 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옮겨서 물 넣는 거를 시연하겠습니다. 아. 먼저 한 분갈이 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물 주는 것도 있고요 2줄이 넘어서 왔거든요 2줄이 훨씬 넘어서 왔네요 일단 이 화초를 잡고요 이렇게 하나만 보시면 이런 상태에서 아, 안 보이네, 안찍히네 이쪽 거를 넣어야 되나 하여튼 이걸 잡고요 이렇게 잡고 어, 물을 주면서 어, 살짝 이렇게 올리듯이 하면서 음,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 깔아 앉아요 그래서 어, 물을 줄 높이 화분의그 깊이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죄송하게도 예, 제가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줄려니까좀 어렵네요 지금 잠시 멈추고 못 찍겠습니다 살짝 물었는데요 주면서 잠시 생각 못한게 있어요 이쪽 성장점이 이쪽 방향으로 하게 해서 늘어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한 것 같네요. 네, 다음에 다시 또 이거 제일 작은, 어, 원형, 이렇게 뭐라 그랬죠 행잉 화분이거든요. 네, 좀 있으면 얘가 잘자랄 테니까 또 바꿀 테니까, 그때 제대로 할게요. 음. 이때까지 다 자라다가 영상 찍으려니까 잘 못했네요. 음. 물론 확 뒤집어서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잘못한 거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증거니까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고치면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아, 얘를 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제일 작은 거고요. 제가 대중 소음과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호야는 대 제일 큰 거. 아, 무슨 환희 호야는 좀 작은 중자. 얘가 예, 제일 작은 겁니다. 감사합니다.